어셨는지 먼저 여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관심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지지자,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차출석 조사 요구했는데요 어지마시죠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과다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부항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